다들 오랜만이야! 오늘도 역시나 퀴즈 미션 시간이다! 저번 미션에는 나에 관한 퀴즈가 많았지 얼른 정답을 확인해보자고 지난 미션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칼리오페 이사님과의 콜라보레이션 음반제이였다 훌륭한 뮤지션 칼리오페 이사님과 같이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셜리 선생님! 셜리 선생님은 왕년에 인기 폭발 탑 아이돌 멤버 중한분이셨다고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나는 칼리오페 이사님의 제안을 거절했어 샤이닝스타 스쿨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겐 더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 그럼 바로 이번 주의 퀴즈 미션이다! 첫 번째 퀴즈! 힘이 없어진 나라를 위해 멜로디 멤버들이 진에게 부탁한 것은? 두번째 퀴즈! 나라가 무대를 망친 이유는? 마지막 퀴즈다 칼리오페 이사님이 빛나는 스타 유망주로 눈여겨본 사람은? 다들 이번 주의 퀴즈도 열심히 풀어보길 바란다 그럼 다음 미션 시간에 보기로 하지